자 오늘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리뷰 제품을 지원해주신 원준현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피규어는 오로라 스튜디오의 보아 헨콕입니다. 마침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서 오로라 헨콕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분홍분홍한 날이에요. 리뷰를 하기 위해 언박싱을 했는데요 굉장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면 작고 가느다란 파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패키징 자체가 조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스펀지 패키징 보다는 스티로폼 패키징이 조금 더 파츠들을 더잘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레진 피규어다 보니까 파손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파츠들을 사진 찍어놨습니다 바디가 굉장히 잘 빠졌죠 도색과 조형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나뭇가지 파츠들인데 전부 다 똑같이 생기고 결합하는 부분도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맞춰가면서 그냥 끼어 넣어봤습니다 하다보니까 되긴 되더라구요 여차저차 완성했다 생각했지만 파츠 두 개의 자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와. 봄바람 휘날리며. 살룸의 디테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깔보는 듯한 이 헨콕의 눈빛. 왠지 엎드려서 돌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눈빛 나무와 돌 표현이 다소 디테일하지 못한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감싸 올라가는 이 뱀의 형태를 표현한 살로의 표현은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각도로 봐도 헨콕의 외모는 정말 아름답네요 뒤에서 바라본 모습도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오로라 행콕의 하이라이트인 또다른 바디를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헤드 결합이 안되더라고요 제 소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도는 하지 못하였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